호캉스 이벤트 상품을 전달하러 왔습니다. 아 네, 안녕하세요. 호캉스 이벤트 상품 전달하러 왔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호캉스 이벤트 당첨자 장경숙입니다. 호캉스 이벤트에 당첨이 될줄 몰라서 비어행 라이브로 전화왔을 때 스팸인 줄 알았었는데 다시 연락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. 호캉스 이벤트 당첨돼서 너무 기쁘고요. 앞으로도 사라쌤 자주 이용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라쌤 덕분에 잘 놀고 오겠습니다. 아 그리고 시흥동 오늘내일 많이 방문해주세요. 호캉스 잘 다녀올게요.